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데이에서 어, 복잡한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의 피처 에더 후기를 발표하게 된 김태웅입니다. 어,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어, 저는 다섯 번 2017년까지 다섯 번 창업을 했고요. 어, 자체 서비스도 만들고 대형 통신사 ISP들 s i 도좀 하고 MMORPG도 만들었다가 뭐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요. 온다라고 하는 여행업 플랫폼에서 어, 정산 그리고 채널 API 연동 그리고 운영 그리고 신사업 개척 등의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인폴더스라고 하는 어, 보안 메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어, 보안에 특화된 어떤 B2B 서비스를 기획하고 어, 이제 구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올해 브랜디에 합류를 해서 어, 정상 개발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디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 저희 브랜디는 이커머스 회사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분야에서 이제 성장해 온 회사인데 저희 브랜디는 그 여성 의류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하이버, 하이버는 남자 그 의류 및 이제 약간 토탈 커머스로 그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어 올해 런칭한 마미 이세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어그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소매상이 그 플랫폼에서 같이 그 이커머스를 하는 그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 이렇게 플랫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도매상들하고 소매상들도 엮는 이 셀피라고 하는 비토비 마켓에서 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도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 물류 헬피라고 하는 B2B2C 물류 사업을 이제 하면서 B2B 배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요런 도매에서 그 어떤 구매한 물건을 헬피 서비스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 주는 요런 형태로 생태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의 목적이 피처들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피처가 이제 그 어떤 시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기능들이 빨리 이제 애드업 되고 그리고 필요 없어진 기능들은 이제 잘 빠져나가는 약간 이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제가 처음에 브랜드에 합류했을 때는 기술부채들이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기술부채라는 거는 영어로는 테크니컬 데트 어, 이게 이제 작게는 작년에 내가 급하게 짜서 만든 피처 근데 그 피처가 다른 피처를 넣거나 어떤 뭐 변경하거나 할때 방해가 될때또 기술 부채라고 하고요. 또이 기술 부채의 특징인데 빌린 사람하고 상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예. 근데 뭐 상환할 때 보통 보면은 누가 어, 누가 저질러놓은 일을 내가 뭐 이제 치운다 뭐 약간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약간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예. 그걸 이제 항상 이제 저는 기술부채를 제가 갖는 경우에 어 원저자를 이제 막그 원저자에게 막 어떤 뭔가 감정적인 것들을 느끼고 했었는데 뭐 제가 했던 것들도 기술부채가 많이 쌓여서 어 제가 치웠던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크게는 큰 개념으로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글귀 인데요. 어, 현재의 제품과 시장이 원하는 이상적인 제품 사이의 델타 값이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제품이 있으면 가, 정말 좋을텐데 지금 코드죠. 제품은. 지금 현재의 코드가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의 양. 근데 이 기술부채는 복리로 늘어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브랜디 생태계에서 보시면 이 B2C 마켓에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그 어떤 이 B2C 플랫폼에 특화되어 있던 그 기능들이 있어요. 제품이 B2C 플랫폼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주문, 뭐 결제, 상품 정보 관리, 상품 나열하는 거 그리고 뭐 회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전체 생태계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끝에, 업무 파이프라인의 가장 끝에 있는 제품은 이제 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서 쓴 돈을 플랫폼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 셀러죠. 소매상 입점, 입점한 셀러들한테 돈을 보내주는 기능. 이걸 정산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기술부채가 곳곳에서 이제 쪽, 작게 작게 쌓여 있던 것들이 이 뒤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커질수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에서. 그래서, 어, 요걸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좀그 많은 어, 그, 고통? 시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정산팀을 이제, 음, 그, 셋업하고 이끌면서, 어, 프로젝트 바랄라라고 해서 그 정산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기술부채, 그러니까 마켓 비즈니스 프로덕트 갭을 이제, 그 어떤 플랫폼 b2c 플랫폼 그 정산 제품과 약간의 그 몸으로 때우던 운영, 운영하면서 운영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다 한방에 다 없애 주겠다 그래서 어 바랄라는 매드맥스 보면은 그 싸움에 지친 어떤 전사들이 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으로 보내드리겠다 약간 요런 취지로 어 바랄라 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랄라는 정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은 어, B2C 정산 플랫, 플랫폼 정산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커머스 초, 초반 모델로 이제 설계됐던 정산에서 전체 생태계를 이제 담을 수 있는 B2B와 B2B2C 이런 물류랑 어떤 도매도 담을 수 있는 전체 생태계를 확장하자 라는 미션을 가지고 셋업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 신규 프로젝트다 보니, 어, 기술 부채를 거의, 거의 없는 상태로, 어, 지금 현재 마켓의 요구사항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전체 생태계의 피처 에드업 속도를 높이자라는, 어,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돈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자. 이, 저희는 보면, 보시면은, 음, 뭐, CEO 리포트라던가, CEO 분께서 보시는 어떤 BI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에서 본다던가, 어떤 각종 이제 지표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돈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 그 바랄라에서 나온 데이터가 어떤 시금석이 되게 하자, 약간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키텍처는 3T 아키텍처인데요. 어, 코어랑 데이터가 이제 함께 하고 그다음에 API 그리고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래서 동계산하는 코어 그리고 어떤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API인데 타 시스템이나 어떤 리포트 기능도 다이 API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리 티어 아키텍처로 구성을 했고요. 어, 동계산는 코어 쪽에 저희 아키텍처 웹인데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서 좀 버전이 많이 수정이 됐는데 어, 이게 이제 봄 여름 사이에 어떤 그 구조인데 제가 그 이걸 업데이트를 안해서요 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은뭐 주문이 일어나면 게이트웨이로 인입이 돼서 q 에 들어가고 그거를 람다에서 람다 컨테이너 런타임에서 어, 그 큐를 소모를 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걸 이제 저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 시스템하고 API 연결가 필요하면은 연결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필요하면 연결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어 저장하는 뭐 로그 s 3에 로그를 쌓거나 이그 엘라스틱 서치에 이제 로그를 쌓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는 데드레터 큐에 넣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파이낸스 코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 프로젝트 발할라 진행 과정인데요. 제가 처음 이 토크를 할 때, 하려고 했을 때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정상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 이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어떤 공유를 드리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토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자 및 요구사항 파악입니다 그래서 어이 처음에 저희가 미션을 제가 미션을 받았을 때 브리핑을 받기로는 어 기존 정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 이걸 기획했던 분이 계시다고 하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자분은 이제 붙잡고 이제 누구한테 누가 노하우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 플랫폼 정산은 B2C 플랫폼 정산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누가 했었는지, 어떻게 설계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 어떤 의도로 이제, 어, 지금 현재 업무들이 생,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리스트업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부 고객,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재무 회계 뭐 운영, 뭐 사업, 향후에는 그로스 해킹하는 팀,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뭐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팀, 그리고 외부 고객은 셀러, 그래서 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나서 계속 이 사이클을 돌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 저쪽에 블록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셀러분들도 이제 메가셀러들 가장 음, 고객들 고객분들 중에서 어, 관심이 많고 저희한테 의견 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몇몇 분은 이제 컨택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정산에서의 좀더 어떤 투명성이라던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이제 취합을 하면서 어 인터뷰를 하고 한한달두달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계속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두와 인터뷰를 하면서 업무 파이프라인하고 요구사항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스크를 측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잘안 됐을 때 그래서 제품 출시가 늦어지면 그래서 저희는 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그 굉장히 크죠. 그 갭이 굉장히 큰데 어, 가장 이상적으로는 3개월 안에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 시작하는데 뭐두 달이 넘게 걸렸는데 어, 그런 리스크들. 제품 출시가 늦어졌을 때 리스크. 그리고 신뢰성 목표. 요건 저희가 SLA처럼 그 목표를 잡은 지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산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돈 관련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어, 재무 회계랑 연결되다 보니까 1 원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거래액이 뭐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몇천억이든 뭐일 원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음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를 그 검증하고 어떤 손으로 고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열 건대 열건 미만으로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어. 그렇게 그걸 이제 했을 때 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 저희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어떻게 리커버를 할 건지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계산을 하고 다른 타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연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 과도한 API 호출은 DDoS 어떻게 되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방지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리스크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휴먼 에러. 이 시스템을 어 새로 바뀐 업무 파이프라인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얼마나 어이 업무 관계 이 이해관계자들께서 이잘사용 사용하고 어할 것인가, 임팩트를 이제 얼마 얼마나 리스크를 이제 갖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기획인데요. 어... 이 정산 프로젝트는 가장 그동 관련해서 가장 후방에 있으면서 어... 그 기술부채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라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목록을 쭉 나열을 하고 이걸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그 내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했을 때 저런 것들이 안 되는데 혹은 뭐 저런 걸 구현하면 이런 게좀 불편한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어, 그런 것들이 좀 다듬어 나갔고요. 이 과정에서 그 스토리보드 보다는 실제로 이제 동작하는 목업 화면을 작업을 먼저 해서 어, 그런 그 실제 제품이 될 화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좀더그 어, 내부에 있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알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설계 구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 약간 드림팀인데, 그, 평균 개발자들 이제 그, 평균 업력이 한 15년에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베테랑 팀인데, 어, 9 0는 그래서 지루할 정도로 확실한 기술 세택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뭐 엘라스틱 빈즈 토크라던가 어, SNS, SQS, 뭐 RDS 오로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고 어, 언어는 TypeScript랑 파이썬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공 경험이 되게 많고 레퍼런스도 확실한 약간 그런 기술 세택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뭐랄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는 어, 상당히 주변에서 그 좋다고 하, 하고 이제 어떤 뭔가 좀 도전적인 스택인데 저희가 안해본 거, 경험 안해본 거를 이제 해 보자라고 해서 ECR, 람다 런타임, 그리고 RDS 프록시를 좀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해 관계자 설득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시스템이 이제 조금씩 그 구현이 되고 어, 발전해 나가면서 어, 타 시스템하고 연계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드, 그분들도 이제 일정이 있고 저희를 풀, 풀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어,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이제 가져오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셀렉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요구사항이 굉장히 뾰족해지고 하면서 api 를 이제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차후에는 이제 api 를 제공을 받아서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워낙에 이런 기획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탄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문제가 생겨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패치업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 했냐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정산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 굉장히 업무도 타이트하고 시간이 부족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 업무 협조를 계속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첫 버전 가장 첫 버전부터 계속 이제 보여드리면서 데모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전달을 하면서 협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내고 도입하는 과정은 힘들지만은 어, 새 제품을 사용을 하면 어, 극적으로 나아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리더분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실제 작업자분들한테는 이제 어, 계속적으로 데모를 하고 실제로 좋아진다 약간 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컷 오버인데요 어컷 오버는 이제 기존 파이프라인의 업무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운시키고 새파이프라인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어 정산은 굉장히 그런 그 목표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데이터 검증을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웃음> 개발을 세달 하고 데이터 검증을 한세달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데이터 검증을 하는데 뭐 손으로도 하고 어떤 엑셀이나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하기도 하고 SQL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어 거기에서 또 이제 버그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 계속 패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진행을 했고 업무 파이프라인의 신규 업무 파이프라인의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저희 정산은 그 이제 오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 업무 파이프라인을 전체 시뮬레이션 1차 하는 거를 어그 목표로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이 사실 아무리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도 그 오픈하고 나서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그걸 어떻게 어떤 사람이 빨리 어댑트해서 뭐 코드로 하든 아니면 뭐 엑셀로 하든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알아챌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쳐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반복된 데이터 검증을 하면서 생근난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깎아 가지고 빨리 어댑트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이제 그뭐플랜 d 라고도 부르고 덕트 테이프 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할라 결과를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정산 프로젝트 였고요. 발할라는 기존의 B2C 플랫폼 정산 이거를 완전히 끄는 거를 어, 어,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 생태계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산을 그, 아직 온라인이 된 것이 아니라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걸 이제 결과이고요. 그리고 전체 생태계의 피처 에드 속도를 올리는 거. 그래서, 어, 프로덕트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피처를 에드업 할수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프레스도 나갔지만, 브랜드, 제이, 브랜디 JP라던가, 그 글로벌 정산 그래서 뭐엔화라던가뭐달러화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뭐 기타 등등 이게 예,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애드업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전체 생태계의 피처 애드업 속도가 올라가는 그리고 데이터 리드 타임을 줄이는 어 이 데이터 리드타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BI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케팅에서 어떤 캠페인을 실행했을 때그 임팩트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타임갭이 리드타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부채는 어,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집중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은 어, 많은 분들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채용 페이지 링크를 이제 첨부를 했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